야너 어디야? 이제 가려고 너는? 나 도착 야너 방학 때뭐 하는 거 없지? 없는데 왜? 우리 여름 수련회 가자 오 여름 수련회 좋지 근데 내가 그때 여행을 갈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방학 때 하는 거 없다며 아이 알잖아 나 피라서 갑자기 막 일정이 생길 수도 있어 아이 일단 만나서 얘기해 아니 왜못 가는데? 내가 전에 했던 알바 대탈을할것 같아가지고 너가 잘렸다며? 다른 데도 했어 알바 빼면 되잖아 에이, 그래도 하기로 한건못 빼지 내가 대타 보여줄게 에이 그건 좀 예의가 아니지 근데 나 진짜 거기 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뭔데? 내가 사실 그날 남친이랑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그래 너 남친 없잖아 생길 수도 있잖아 네가? 내가 그날 배가 아플 예정 내 생각엔 넌 그날 건강할 예정 그때 사랑니가 날것 같아 너 사랑니 다 뺐잖아 학교 게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거기 왔어? 그날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것 같은데? 이리 와줘 우리 집이 그때 이사 간다며? 회회를집 근처에 서 산다며? 어딘 줄 알고? 방탄이 공연하러 온다며? 머리 방탄은 무교거든 우주 어딘가 있을 네 남친들 찾게 된다며? 내 남친 거기 있대? 마지막으로 네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할래? 그게 대체 뭔데?